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1월 6일 가상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오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은 현재 저점을 계속해서 만든 후 보시면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의 저점과 위에 보시면 저항선 또한 존중하고 있는 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추세선도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렸는데요 려 두가지의 시나리오를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일단은 이 저항선 6470의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보이고요 반대로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이런 식으로 6370의 지지선, 마이너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다시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비트코인의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6480의 지붕과 6200의 지지선, 천장과 바닥을 사이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470레벨을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그 다음 레벨인 68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의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지선과 추수선이 만나는 6400구간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어디서? 지지선과 정선을 위아래로 가로지르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일단은 추세선 그어주고요. 마이너 지지선 그어주고요. 자,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일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205레벨을 리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185레벨에서 19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 매도 시추에이션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현재 브레이크 리테스트 후 205레벨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따라 위로 올라간다면 220까지 220에서 반등할 수 있는 것과 220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까지 이런 식으로 238, 258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항선 지금 한번 지켜졌고요. 두번 올라갔을 때이 부분에서 더블탑을 만들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브레이크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듯 싶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더리움과 좀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현재 계속해서 54레벨 한번 지금 두번 더블 탑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추세선 똑같이 그렸고요 지지선 저항선 똑같이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47레벨 크게 데일리 타임 프레임으로 봐도 더블 바텀이 나올 수 있는 47 구간을 현재 존중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50 레벨도 한번 두번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저항선에 있지만 저항선이 뚫린다면 손쉽게 57 레벨 그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라이트 코인의 시나리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더블 탑을 형성한 후 밑으로 내려갈 때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매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것은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54레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잡으시는 게 매수에 좋은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어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왔을 때는 이미 이 577레벨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었네요 자 여기서 나올 시나리오는 역시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전 고점을 찍는 672레벨을 찍는 시나리오가 매수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온다면 570레벨 이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시 내려와서 마이너, 자, 마이너 지지선이었던 530 레벨 530 레벨을 뚫는다면 다시 500 레벨까지 내려가서 그 지지선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피보나치로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 꼬리는 뉴스로 형성됐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 뉴스로 인해 위로 아래로 꼬리를 긴 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내려와서 670에 반등을 했으니 670에 맞춰서 100레벨을 놓겠습니다. a, b 이곳은 c 61.8 그리고 마이너 지, 어, 지지선 넥레벨 지지선이었던 500레벨도 한번두번세번네번 존중되는 그 구간도 50레벨의 피보나치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아 671레벨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매수 포지션이 나온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올라가는 것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670레벨에서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또 이루어졌다면 그 위까지 올라가는 815레벨 그리고 전 고점이었던 88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리프레 시나리오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5.04레벨 이거 달라예요 이오스 달라입니다 5.04달러를 계속해서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5.65레벨도 역시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될 시나리오는 추세선과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전 고점이었던 6레벨, 6레벨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그 고점이었던 6.89에서 7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매수 포지션이겠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베어리싱 인걸핑이나 더블 탑을 형성 후 밑으로 내려갈 때 추수선 또한 뚫으며 추수선 또한 뚫으며 5레벨까지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게 이오스의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이오스 잘 보시면서 매수가 나온다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추세선 뚫리는 거 보시고 지지선 뚫리는 거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 이제 마스터 클래스 FX에서는 리플을 포함한 이제 가상화폐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 가상화폐들을 마진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아주 잘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거래를 하기 딱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마진거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크게 먹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프로필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보시고 거래하셨을 때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마스터 클래스 FX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